바 있는 아 느낌이야. 못 역자가 또 사라진다. 있는 <놀람> 어, 최종 뭐야 사람이요? 어? <놀람> 아 낚시하고 계시네. <놀람> 저쪽으로 신경을 입게 물이 안 닿아 안 닿아 안 보여 아무것도 산호가 잔잔했었지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아뭐 있네 고양이야? 고양이가 있다고? 고양이다 고양이 에? 고양이. 고양이가 여기 있어? 세상에 고양이 어떻게 여기있어 내가 잡은 거덩어. 와! 우 어, 힘 엄청 세. 우! 와! 어, 봐라 봐. 어, 들어 가지고 옮겨. 예쁘. 어! 자, 자, 자, 자. 자, 참 빨리 잡아 줘. 우! Thank you for a <laughs> 잡았어요삼돔와 이쁘게 생겼다 와 뭐야? 오 뭐야? 오 무서워 움직여 해파리인가? 점수했다 엄청 크다. 이런 해파리가 있다니. 진짜 해파리야? 해파리 이렇게 크다고? 어, 와. 맞는 것 같다. 우리는 왜 낙지할 때마다 개생물체를 보는 거야? 뭐 한다냐? 쟤 왜? 네? 뭐야 저게? 오! 오! 뭐야 저게? 오! 두... 와! 징그러워! 와! 징그러워! 죽은 거 아니야? 어! 죽게 봐라! 오! 뭐야? 해파리 찍다가 멋있는 것도 찍었. 해파리야 이게? 몰라 해파리인 거 어? 기다려보자. 오 맞네 해파리. 맞아? 맞네. 아 맞다 맞다. 해파리네. 머리 부분. 근데 죽은 거 아니야? 그 해파리가 조를? 근데 그 조를 때문에 왔다 갔다나? 그런 거 아닐까? 완전 뒤집어졌는데. 죽었나 봐. 내 해파리 아니니까. 고등어 줄 거야? 올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올라 올라안돼 올라가 안돼 올라가 안돼라안돼 고등어 줘 아까 어떻게 했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어 그냥 저쪽 가까이 던져봐 어? 안 오네, 오네. 했너봐고 어, 오징어